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짝시꾼 찬부입니다. 오늘 한 어, 3주 만에 나주에또 왔습니다. 오늘 또 바로 <웃음> 어떻게 보시면 많은 밸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빨리 런칭을 했고요. 일단 빨리 가시죠. 자, 오프닝도 찍었고. 오프닝도 찍었고. 음, 뭘로 시작해볼까? 혹시 시작은? 수배로 해볼까요? 컷패스는 스베로야. 안섭섭하지? 음. 여기는... 어, 일단 아침 상황은 전날 배수가 조금 진행됐다고 들었고요. 비가 조금 왔었고 땅이 좀 촉촉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일단 아침 날씨는 좀 흐린 편이었습니다. 해가 좀 늦게 떠오른 그런 날씨였습니다. 먼저 셀로에서 알짜리 지키는 패스를 노리기 위해서 지렁이 6인치 웜에 지그헤들를 이용해서 주된 액션을 호핑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셀로우에 알짜리 들이 없나? 딱 아, 지금, 한 낮에 사이즈쉘로우의 알짜리를 지키던 놈이에요. 쉘로우에 떨어져서 바닥 찍어주자마자 통! 하고, 통! 하고 가져갔어요. 바닥을 통통통 찍어주면, 통! 하고 가져갑니다. 오케이 오우 나도 됐 아아 좀 짠해 사이즈가 안녕 핫토요로오오 도둑 어오 이마 오오오 오오오 아무리 올랐더라도 니네 맘대로 가지고 다니면 안 되지. 일로 와. 일로 온나. 오케이. 나도왜 3자가 왜 나오는 거요성화들은다 어디 갔어, 이거? 4자도 안 되는 나도 사이즈라니. 고맙다. 아유, 그래도 바늘차이 확실하네. 오케이. o f 언커냐 자, 보자 우아. 우. Okay. o 이 a y Okay. Okay. o 오케이, 이게 이0 42 정도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이 y 어 k a y o 높이 들어야 돼. 아거재미게 봐주세요 싱크 후킹을 못해 아 이제 스캐핑 적응되네 아, 로드를 들어야 되네 자세가 낮으니까 오케이 가즈가 오케이 오케이 b <목은> a 빨리 와! <목은> 빨리 와 l l 아 a 야야야야 u 아, b a l l 야 a Ballua. b 가자! 저 안에서 받아보고 다. 오케 오케이. 어, 아니, 거의 뭐 있어, 오케이. 트케이 오케이. 거의 뭐오0이오케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아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이 아, 이제 서운하게. 우와. 오케이. 아 보자, 아보자 아! 아! 손가락. 나 리프팅 없어? 후! 후! 나중에. 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okay. 아 이게 4 0도이야40 43 그래, 저런, 저런 데 들어있다니까 아 이거 또 못찍었네 이걸 아, 런커는 꼭 못찍어 런커 잡는 영상을 못찍는 징크스가 또 나타났네요 성분씨 나왔어 나왔어요 턱걸이 런커 나도 런커입니다 딱50아또딱50 나도 는 역시 런커 잡으러 오는 거지 물었 는데 아까 그다 아까 그다 아까 내가 아까 그다 아까 그다음 아까 그다음 아다아 그가 없는 자자어 이날 활성도는 되게 좋은 날이었고요 이날 연안을 따라 계속 낚시를 진행했고 연안쪽에 커버가 좀 있으면 브러쉬를 깊숙히 집어넣어서 입질을 받아냈고 그다음에 연안에 커버가 좀 없고 그냥 배사면이다 그러면 지그에 들어 땅을 통통통 후핑으로 찍어서 입질을 받아내는 패턴을 계속 이어서 낚시했습니다 먹었어. 아! 먹었는데. 이쁘지? 그치? 그어 아, 진짜 셀로다 너. 와. 두 번, 두 켜만 해. 커버낚스 제자리야. 그 아직 흔히 남았구만. 으아, 음, 제대로 해야겠네, 많이. 어휴, 군이 많이 갔었다. 자, 웃다는 안 됩니다. 아주, 음, 5 정도 되네요. 어, 커버낚스 제대로 하네. 물고 있습니다. 굿이. 오케이. 아. 아 커버에 다 있어. 커버에 다 있어. 오케이. 아. 아야. 음. 에이... 아맞 오케이, 오케이, 아오 오케이. 어 야. 어우, 삼단냄에 힘쓰, 야. 코하게힘쓰 인마. 어우, 풀맛은 예술이네. 땡큐! 풀맛은 예술같아. 먹어! 아, 먹었는데. 먹었어, 먹었어, oh, so. 먹었지? 뭐가 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 오케이. 아어가래그어라그 t r a 오. 오. 그거 다 으이슈 커도 с о 커버 r e m s p 49정도 되네요 커버.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서 오후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낚시에는 이제 해가 뜨겁게 떴기 때문에 더 이제 커버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더 커버 낚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야 그만 와 이제 으으야 이런 거안 되네 아코으 이게 하코네 그붙게쓰는데와 우. 도버이 음, 제대로 틀. 아, 설마. 아, 설마. 딱당해야자아 나옴으로써아 <웃음> 덩어리 쓴데. 지 말라고. 짠, 말라고. 이없는 말했어. 이놈 말했어. 구나 아, 아 중바. 가려나? 쫓아왔다! 물었다! 가자! <웃음> 쫓아오기가 뭐였어 이마너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우 상단대 힘이 는다 원래 젊은 놈이 힘더 쓰는거야 펠로우로 딱 던졌는데 몸 쫓아나오는걸 따라왔어 따라왔어 쭉 따라 나오더라고 그 자식이 죽은 거두 드신 거으로 잡았습니다. 거의 어, 땅에다 던졌는데. 어. 아, 요 정도 사이즈가 힘을 더잘 써. 어. 그치. 아. 오케이, 걸었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어디 너? 어디서? 너 어디 새끼야? 에이, 술대로 뽑아냈네. 아까 너 지금. 와, 와, 하하하, 하 나무에 매달린 걸 점프해서 물었어요. <웃음> 아 똥파리네요 가끔 촬영하다보면 카메라 렌즈가 물인줄 알고 저렇게 덤비는 똥파리가 있습니다 아 정말 최악입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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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그렇지! 가드가. 지가 가드가. 가드가. 가드가. 가거가어이 새끼야 가 가드가. 가드가. 는드가 가드가. 가드가. 가드 자, 으이, 의미 없는 사자들 덩컨 어디 있는 거야? 야, 저 그늘 죽인다. 나 같아도 저기 있다. 베스가 내가 베스에도 그늘이 있겠다. 더 뒤지겠네. 나같은지? 야 응. ㅋ <목소리> 나같아도 거기 있어 나같아도 거기 있어 임마 이리와 딱 거기 있었지 지키 어유 이거와 아유 이리와 이 힘은 더큰 이리와 하나? 그늘에 있습니다. <웃음> 그늘에 있습니다. 예. 헬로우 쪽에 그늘이면 다 붙어 있어요 지나 같아도 거기 있겠다 면 거기 딱 있어.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맑은 물 구간에서 이걸 보고 따라오니까 그 정도 걸러갑니다 땅에 닿으면 돼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아 이거 빨리 심어 그렇게 싸움도 잘 항상 있구만. 또 의미 없는 사자냐? 재미 없어. 나도 뱃어. 으 말이. 예. 오늘 이제 한 4시 정도 됐고요 어, 오늘 낮에 출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뭐40 정도 한 마리씩 재밌게 주시겠습니다. 아, 어, 런커가 거우50 정도 되는 거한 마리 나왔고 나머지는 뭐한40소반부터5 0반까지 골고루 나왔습니다. 아나주 5월달에 아주 화하네요아 5월 캘로우와 그 커버 낚시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가는 대로 편집할 거고요. 예 다음에 또더 좋은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가시. 탈수! 가자! 차! 차! 차! 차! 차! 차! 갑니다! 아유나좀 재밌었다! 아나도또 언제올라! 아유또 오고싶다 나주! 계속 오고싶다 나주! 여기서만 낚시하고싶다 나주! 음.